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비행기를 한번 리하모니제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장조로 볼게요. 1도화음과 5도화음으로만 나오는 노래죠. 네, 이게 전부입니다. 4도화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선율 중에서 미, 래노래 미미미, 레렐레 미미미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 솔, 솔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어떤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른 화성들을 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1도 함으로 출발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때 이제 미미미가 나올 때는 선율이 미가 나왔을 때는 3도 함도될수 있고 6도 함이될 수도 있는데 어, 이 노래에서는 6도 함이좀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렐렐레는 4도 화음으로 4도 화음 보다는 약간 어, 2도 화음 2도 화음은 좀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4도 화음은 아무래도 4도 화음의 구성음에는 레가 없기 때문에 F4도 어, 화음 F6를 써야 되니까 좀덜 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마이너 2도 화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만약에 밈민미로 하게 되면 밈밈 다시 1도로 가야 되니까 여기 아무래도 코드가 1도 C에서 A 마이너 그리고 D 마이너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G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율을 미솔솔로 해야 되겠네요. 오 도함이 g 인데 구성음에는 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없이 그냥 불협화음으로 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진행은 똑같이 1도함 6도 화음, 그 다음에 2도, 그리고 미래도가 좀안 어울리긴 하지만 5도, 5도 화음은 G6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동요인 비행기를 가지고 리아머니 제시를 해봤는데요. 1도 화음과 5도 화음 이두 가지 화음만 간단하게 나오는 노래를 1도와 6도와 2도 5도는 원래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네, 해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